해당 영상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이폰 11 프로 256기가 미드나 그린입니다. 방금 도착해서 받았는데요. 한국 정발 제품이고요. 굳이 내가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한국에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25일인데 따끈따끈하게 바로 받은 거예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XS 맥스거든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까지 있는 과정에서 굳이 맥스까지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에 이번 제품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아닌 일반 제품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와, 일단 미드나잇 그린 나왔고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재질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이쁩니다 이건 잠시 옆에 놔두고 11 프로부터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설명서에는 언제나 있는 안녕하세요와 언제나 있는 애플 스티커 10개 모으면 아이폰 준다는 그런 소문들그 다음 이어폰 에어폰과 이번 충전기도 달라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와트가 좀 약한 컨셉트긴 했는데 이 아이패드랑 동일한 C타입 충전기로 바뀌었고요 C타입이다 보니까 좀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건 라이트닝이지만 그쪽 입력 단자는 C타입이라는 거 이렇게 뭐 이어폰이랑 이렇게 대충 있었고요 미드나잇 그린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색상이고요 유리가 아니라서 뒤에 지문을 쉽게 안 묻는 재질이네요 이 점은 좀 마음에 들어요 테네 s 뒤쪽이 유리라서 너무 지문이 잘 묻는 거 있죠 아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일단 뭐 옆에는 키스가 정말 잘 나게 생긴 뭐 유광으로 처리되었고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뭐 여기에 유심칩꽂는 단자라든지 뭐 실이 부르는 버튼 이자 뭐 전원 버튼 상하 사운드 버튼 음음 버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밑에는 스피커, 마이크 상단부에도 스피커 이렇게 있고 카메라 3개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실행을 했습니다 강화율이 끼었고요 저는 케이스는 투명이 최고인 것 같아요 투명 케이스로 장착을 했습니다 콜라 아이폰 첫 실행 장면이 나왔고요 한국으로 설정해줄 거고 대한민국 빠른 시작 태어난가? 아이패드를 가져왔습니다 제 이렇게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할게요 어디 갔어? 새로운 아이폰을 들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 계속 가까이 돌아네요 되게 귀찮네 페이스 아이디 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뭐 또롱 소리가 나네요. 설정이 뭐, 하루 종일 걸려요. 걸리... 예 지금 발열이 조금 있습니다. 어, 요즘 카메라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막 그냥 수세미 긁듯이눈을 긁으면은 키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요런식으로 겹치고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 전송이 좀 많이 걸리네요. 한번더 기다려 볼게요. 아네 어, 됐습니다. 아 이거 답답한 종류는 안돼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아이클라우드 규업에서 보고 맥에서 뭐 또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로 할게요. 되게 옛날 거네요. 어, 위치 서비스랑 활성화. 애플워치 계속 하고. 실이 생각보다 요즘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단축기를 등록해가지고 어, 공유, 개발자도 공유. 어좀 저는 좀 많이 팔어 발... 뭐야? 업데이트 또 해야 돼? 어,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업데이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빨리 끝나겠죠? 어 갑자기 설정이 전부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서 보고 아이고도 어, 지금 해야 될거지자 네, 이렇게 켜졌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걸리게 됐네요 새로운 아이폰이 추가됐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비스, 비슷한 비슷것 같아요 어플들은 지금 다 하나하나씩 설치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뭐 카메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카메라 디스플레이 새로운 기능은 뭐 조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간단한 개봉기와 간단하게 이렇게 핸드폰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